시작. 훈련 실 시합서, 각브무를 부여하겠다 1번 리안브리번안 브리안, 번안 브리안, 브안 브리안, 브리안, 브리안, 브리안, 브리안, 브리안, 번안 브리안, 브리 훈련 시작, 브리 방구 조절해요. 방그 조절. 약간 하 조절해요. Thank yeah. you. Gue다 e x 한번 보고, 1번결장수 이사오승, 2번 안장보수 이사오승, 3번 안장수 이사오승, 4번 이사오승.